안녕하세요 규마입니다 오늘은 위드앤그로우라는 게임을 플레이해볼건데 오늘 플레이할의 캐릭터는 이 게임의 주인공인 비보스입니다 바로 플레이해볼게요 이 게임을 설명해드리자면 물고기들이 이 바다에서 싸우는 게임이에요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어서 몸집을 키우면 레벨업이 되는데 레벨업이 되면 공격력이 올라요 그래서 바다를 점령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 레벨이 아직 낮아서 다른 물고기들하고 싸우기는 어려워서 지금 불가사리 아니면 말미자 같은 멈춰 있는 애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럼 짐레벨까지 배속할게요. 네 이제 드디어 심레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레벨도 있으니까 심해로 내려가도 괜찮겠죠? 참고로 이런 파란색도 먹을 수 있어요 뭐 미생물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쎄졌습니다 오, 상어, 상어, 상어. 너무 심해로 내려왔나? 이제 이 불가사리는 한입컵. 오, 물고기도 한입 컸다. 이제 그러면 조금 큰 물고기들 노리기 시작해봅시다. 일단 첫번째 타겟. 어우, 물이 빨라. 어이, 물이 빨라. 내가 드리고. 오 잡았습니다 전 저친구도 잡아보일까요? 오 왜이렇게 빨라 아니 왜이렇게 빨라였지? 오, 잡았 다, 잡았 다, 잡았 다, 오, 오, 네, 잡았 습니다. 저는 너무 길게, 너무 길 아니, 그냥 그 그냥 안해미 슈강이되어가고 있어. 이가구는 손쉽게 니데니다 아까 얘 잡느라고 애 먹었던 곰가니데 어, 잡기 너무 쉽네 지금 벌써 18 레벨이에요. 그러면 이제 레벨 조금만 더 올리다가 엄청 큰 물고기들한테 한번 덤벼봅시다. <웃음> 어, 그래야 되면 일단 큰 물고기를 찾아야 하는데, 어, 저 친구들, 저 친. 친구. 그래, 그래. 꼬리 리로오 이겼습니다. 됐어.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저보다 큰애도 입으로 물리면 이쪽으로 물리면 제가 질 수도 있는데 꼬리 쪽을 물면은 제가 공격을 못 하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이제. 조금 더최강에 가까워졌죠? 네 이제? 드디어 저 메갈로도 아니 잡아볼 어지어지어지어어지어지엽 어? 여거 어, 사나? 어 살았습니다 죽는줄 알았어 어. 죽었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